장대 양봉이면은 장대 양봉이고, 그렇죠. 음봉이면은 장대 음봉이고. 대박 나버네요. 그렇죠.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차트 보는 법 생기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싼 가격에 사서 어,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 이럴때는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명칭이 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어, 이런식으로 어, 촛불 모양의 어,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로는 뭐 캔들 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봉 이라고 합니다 봉.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 양봉 떨어질 때는 음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어, 주로 동양에서는 올라가는 걸 빨간색, 떨어질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증권맨들 보면은 빨간색 냄타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제 캔들이라고 할게요. 어, 캔들의 각 부분 명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몸통이 있고요. 여기 끝에 네. 꼬랑지 부분을 이제 꼬리라고 할게요. 자 꼬리 끝 부분을 고가, 밑에 부분을 저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양봉과 음봉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몸통 부분에서 자 양봉일 경우에는 몸통의 시작 부분이 식가, 몸통의 끝 부분은 종가라고 합니다. 자, 은봉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식가 얘는 여기가 종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캔들이 그려지는 시간마다 각각 뭐 5분 동안 하나의 캔들이 그려지는 5분봉 뭐 1시간 동안 그려지면 1시간 봉 하루동안 그려지면 1봉 일주일은 그럼 모르겠어요? 일주일? 네, 주봉 한달 동안은 월봉 맞습니다 자, 1시간 봉 기준으로 양봉이 형성되는 과정 막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여기가 총 1시간이고요 지금 시작했던 가격, 시가 최저가 기록했던 데가 저가 그리고 최고가를 여기가 고가 그리고 여기가 마무리가 됐던 한 시간 동안 딱 끝난 가격이니까 종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캔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시가가 이렇게 와서 종가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최저가까지 갔던 기록이 있으니까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참 쉽죠? 네. 그래서 캔들 기준으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시작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은 몸통으로 표현이 되고 최저가랑 최고가는 이런 식으로 꼬리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캔들의 그 부분 명칭이랑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그려지는지에 그 대한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음봉은 음봉은 시가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막 올르다가 내리다가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종가마감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여기가 시, 시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가 종가 몸통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저가 그리고 여기가 고가 음봉은 떨어질 때 양봉은 오를 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의 어, 요 캔들의 각 부위 명칭 그리고 만들어진 원리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물론 차트를 보는 방법은 상당히 어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차트가 그려질 때 양봉과 음봉이 혼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때 양봉은 요 부분 음봉은 요런 부분 이렇게 막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캔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어,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 그리고 그 파동이 움직이는 추위 파동이 나아가는 추위를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캔들로 만들어지는 파동과 추세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좀 여러분들과. 어,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 볼 거고요 이제 캔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파도기 움직일 때마다 뭐 종가, 식가, 고가, 저가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만 있는 경우 몸통만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어 몸통만 있는 경우 이렇게 됐으면 양봉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해서 쭉 밀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장대봉 장대봉이라고요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고 그쵸 은봉이면 장대 은봉이고 대박 나버네요. 그렇죠? 아주 그냥 난리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장대봉은 꼬리가 없다 뭐몇 프로 올라간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캔들을 제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몸통은 조그만데 꼬리가 엄청 길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런 거를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도지 캔들 시가와 종가 사이가 엄청 좁은데 고가와 저가 사이가 엄청 넓죠 이렇게 되면 은 상당히 이제 혼잡한 혼잡한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통이 그 추세의 힘인데, 지금은 추세의 힘 없이 왔다 갔다 누르는 힘과 올라, 올라, 매수로 이제 받치려는 힘이 엄청나게 싸우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캔들이 도지형 캔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혹은 윗꼬리만 달리는 것들. 얘네들이 이제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시가와 종가 사이의 갭은 적은데 여기서는 매수가 엄청나게 받쳐져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 혼잡, 혼잡을 혼잡 이루었지만 상당히 강한 매수세로 전환을 이끌은 그런 캔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혼잡세였지만 매도가 결과적으로 이긴 그런 상황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이렇게 캔들의 몸통이 있고 그리고 꼬리가 있다 몸통은 추세, 추세의 중심, 힘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꼬리들은 방향에 따라서 매수 또는 여기는 매도죠. 매도의 힘, 여기는 매수의 힘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캔들의 모양 어, 그리고 어,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어, 그런 모양에 따라서 요거를 어, 차트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기술 분석의 어, 이론입니다.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 캔들의 모양과 원리, 형태 요 정도는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캔들의 모양 같은 경우는 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막 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캔들의 어, 종류와 형태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네,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어, 나은 컨텐츠, 어, 그리고 더 재밌는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만들고, 어, 여러분들께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콩바!